Hello, everyone! 자, 오늘 알파벳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학습했던 알파벳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고깔모자 A 올록볼록 B 꼬브라진 C 반달모양 D A, B, C, D 티그신의 E 도깨비 F, C와 기억이 만난 G, 사다리 H, E, F, G, H. 자, 그 다음 개벽 따기 I, 갈고리 J, 큰잎 벌려 K, 니은이네 L. 자, 여기까지 학습하셨을 겁니다. 자, 소문자의 글자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알파벳과 친해질 수 있게 많이 써보십시오. 콩의 쌍난 A, 한쪽 블록 B, 오브라진 C, B의 반대 D, A, B, C, D, 올챙이 E, 지팡이 F, 콩의 싹이 길게 난 G, 뚫린 B, H, E, F, G, H, 점 찍힌 I, 갈고리 J, 작은 입 벌려 K, 일자네 L. 자 여기까지 학습하셨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자 오늘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네 글자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m입니다 m 자 같이 써볼까요 자 m은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자, M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깊숙이 내려도 되고요. 이 내리는 요곳을 조금만 내려도 괜찮아요. 즉, 요두 번째 줄까지만 꺾어도 이해 예, 괜찮습니다. 자, 소문자 같이 써볼까요? 터널 두 개입니다. 기둥을 내리고 터널 두 개, M. 기둥 내리고 터널 두개 M. 기둥 내리고 터널 두개 M. 자, 이 M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자, 우리 소리의 M, M, M. 미음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 M이 들어가 있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자, 같이 볼까요? 자, 쥐를 뜻하는 단어, mouse, mouse. mouse, mouse. 자, 같이 써봅니다. m, m, o, u, s, 티그시네 이 -E. 자, 소문자. 터널, 두 개, m, 동그라미, o, 얼굴이네, u. 꼬불꼬불 S 울챙이 E 자, 여기서 M은요. 소리값 M, 음, 음. 자, 미음을 소리값 갖고 있고요. 자, O가 A의 소리. U가 U가 U의 소리. S가 C의 소리. 자, 끝에 붙어있는 E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살짝, 자, 을을 붙여줍니다. 마우스, 마우스. 자, 그래서 우리 디즈니 만화의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고그 미키 마우스는 쥐를 캐릭터 한 거죠. 그래서 마우스는 쥐가 되고요. 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쥐 모양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우스라고 부르지요. 쥐의 모양이라서 자, 그것을 마우스로 부르는 겁니다. 마우스, 마우스. 자, 마우스의 음. m 음, 모의 글자는 예, m의 글자로. 자, m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시죠? mbc에서 보시죠? 그다음 햄버거 가게. 자, 맥도널드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 요런 마크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예 대문자 m을 부드럽게 예 표기한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마우스. 자, 그 다음 글자 N을 같이 써봅니다. 자, 번개뿔 N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번개뿔 N 자, 소문자는 터널 하나 자, 기둥 세우고 터널 하나 기둥 세우고 터널 하나, 기둥 세우고 터널 하나, 기둥 세우고 터널 하나, N. 자, N은요, 자 받침에 니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N, N, N. 자, 니은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 N이 됩니다. 자,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 Have a nice day a nice, nice 이 단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번개뿔 N. 개벽다기 I 꼬부라진 C 티그시네 E N I C E 소문자도 같이 써볼까요? 자, 터널 하나 N 점찍힌 I 꼬부라진 C 올챙이네 E N I C E 자, 각각의 글자가 어떤 소리가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자, N은 N N 니은이되고요 자, I는 여기서 I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I, 나이. 자, C는 S, S. 자, 끝에 붙어 있는 이는 소리 값이 없어서 살짝 을을 붙여줍니다. Nice, nice, nice. 자, 끝자음은 짧고 약하게 발음해 주십시오. Nice, have a nice day, nice. 멋져요 할 때, nice. 자, 요 N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시죠? 자, 우리 UN이라고 하는 세계연합 부를 때 UN의 N 보이시죠? 네, N입니다. 글자 N 자, 그 다음 YTN 할때 연합 뉴스 할때 N도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글자 N입니다. 자, 오늘의 글자 세번째 동그라미 O 자, 맞았다 O 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면 대문자 2분의 1로 작게 그리면 소문자 두 칸에 꽉꽉 채우면 대문자 두 번째 칸에 채우면 소문자 O, O, O 자, 이 O는 여러분들 모음의 글자 네 번째 글자인데요. 자, 앞에서 A E 아, 이 글자를 배우셨지요? 자, 모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오가 바로 이 모음의 글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모음의 글자 오는요. 자, 글자의 이름 오의 소리값과 오, 대표 소리, 다음 아의 소리를 갖고 있고요. 모든 모음이 가지고 있는 어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O로 시작하는 단어, 대표 단어입니다. Orange. Orange. 과일 이름이지요? 자, 시작을 O로 시작합니다. 어. 대문자 같이 써볼까요? 자, 차력 경례 다리 벌려 R, 고깔 모자 A, 번개 불 N, C와 기억이 만난 G, 티그시네 E. 자, 소문자 같이 써봅니다. 동그라미 o, 고구라진 r, 콩에 싹이 난 a, 콩에 싹이 난 a, 터널 하나 n, 콩에 싹이 길게 난 g, 올챙이 e. 자, 소리깍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 o는요, o, o. 자, r은 l, l. 자, a는 orange, 자, n은 ㄷ, orange, 자, g는 g, orange, 자, e는 e, orange.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e 에 ㄴ이 받침으로 들어가서 orange가 됩니다. orange, orange. 자, 끝에 있는 e는 사실은 소리값을 치지 않아서 이 g를 약하게 발음해 주시는 것, Orange. 그래서 발음할 때 Orange.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걸 한글로 외래에 포기할 때는 Orange라고 표기하는데 영어식의 발음으로 할 때에는 Orange가 됩니다. Orange. Orange. Orange. 영어식 발음. Orange. Orange. 자, 한국식 발음. Orange. Orange.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자, 5의 다음 글자, P를 봅니다. 차렷! 하나 내리고요. 자, 경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소문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P. 자, P는 p 이 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아노 같이 볼까요? 자, 써봅시다. P. 차렷! 경례. 개뼈 다기 I. 고깔모자 A, 번개, 뿔, 앤 동그라미, O. 자, 솜자, P, 자, 점찍힌 아이, 콩이 쌍난 A, A 조심하셔야죠. 자, 터널 하나, N, 동그라미, O. 자, 소리깎같치 한번 봅니다. P는 P, P. 네, 자, I는 여기서 이, A가 아, N은 느, 니은, O가 오, 피아노. 글자 그대로 피아노, 피아노. 자, 피아노를 피아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자, 피아노라고 발음하셔도 무방합니다. 외래어입니다. 오렌지나 피아노처럼 이미 자 영어로 쓰여져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을 영어의 외래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외래어들은 뜻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알파벳 글자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orange, orange, piano, piano 자, 우리 이 P자는 어디에 많이 쓰여 있지요? 주차장에 많이 쓰여 있지요? parking이라고 하는 주차의 영어 글자 첫 번째 F의 글자를 대표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M, N, O, P까지 4개의 네 글자, 소문자, 대문자 쓰고 자,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Mouse, Nice, Orange, Piano 자, 4개의 네 단어도 또박또박 쓰면서 자, 학습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학습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